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간지러워. 뭐 하는 거야? 달라는 거야? 우리 배? 빠빠빠빠? What? What? w 원뭐 뭐? 뭐해 달라고? w h a t are you doing? Get up, get up, 일어나 일어나 아, 내말안 듣지? 손 어라구 왜? 밥? 맘마? 맘마? 맘마 줘? 맘마? 안 왔어 맘마 먹자 그뒤 맘마, 그뒤 맘마! 엄마 먹어 이제 응. 응. <웃음> 엄마가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앉아 서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많이 줬어 왜, 왜 이래 먹었다다 먹었다는 거야? 더 달라는 거야? 티물마 아이 물마마더 줘? 돼지 아 <웃음> 돼지 아니고 <웃음> 하이파이브가가이와 밥먹고 까까지 먹어 대박야 후식까지 <웃음> 야왜 여기와서 먹어 야, 너 침대 가. 내 침대가 내 침대가 네 침대 아유, 간다고 하면 가네. 알았어, 내, 야, 야, 니네 침대 가서 먹으라고, 네 침대 가서. 깨끗이 먹어. 깨끗이 먹어. 깨끗이. 뭘 찾아 뭐? 나머지 다 먹었잖아. 이게 누구 있지? 이게 있는지 아가게야는뭐 뭐. 어디 갔어? 어디 있어? 야 여기 있잖아. 어디 갔어? 엄마 없어. 정태태! 야 정태태! 야 정태태 여기 있잖아. 여기 바보 아니야 이거? 정교태야정아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여기. 보 바보 기 바보 뭐뭐뭐아 여기. 아, 여앉여앉앉앉앉기앉기이기 앉아. 앉아. 앉아. 앉아. 여기. 야, 너좀 뒤로 가면 안 되냐? 아이, 좀 앉어. 알았다고.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정말. 아, 맛있냐? 깨끗이 먹어.